안녕하세요. NMC입니다. 지금부터 6월 12일부터 17일 정오까지 진행되었던 카카오스토리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벤트 참여 방법과 추천방법은 6월 10일자 카카오스토리를 확인해주세요. 참여 방법이 이번에 바뀌었죠? 어, 참여하시는 분들이 1번부터 100번까지의 숫자 중 원하는 번호를 직접 고르는 방법인데요. 부여한 번호는 저희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에 이벤트 게시판에서 어,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놨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총 100명을 입력하고요. 100명을 입력하고요. 추첨하기 번호 1개, 99번, 99번 번호가 없으시고요. 다시금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14번, 아 14번 두 분이시네요. 난연꽃님과 장다혜님, 난연꽃님과 장다혜님 축하드립니다. 어, 당첨자 수령 방법은 이 영상이 업로드 되는 카카오스토리에서 확인해주세요. 카스 이벤트는 계속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자연주의 화산조 화장품 NMC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